이거는 본체 쪽 넣은 거 같아요, 일데미지도 왜냐면은 본체. 다음 턴에 발톱분노 숙련자의 영능으로 이 데미지 만들 수 있어서. 내 눈에 힘을 두려워. 교관 파이어 트은 응? 번개 폭풍? 그리고 개화가 두개 있기 때문에 예. 중간에 구비 치는 파도 같은 거 하나 섞으면 몰라요. 이거 어. 각이 어,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광역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질풍도 고민을 하는거죠 주문을 굉장히 많이 써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킬각볼수 있나? 그래서 질풍, 질풍. 초과인출 개화이화 개화, 개화, 초과인출 14, 17 23이니까 어? 6데미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6만화 더 발견할 수 있고 일단 초과인출 자 기도합니다 순이대무대무3뎀 3데만 아니죠 지금 6데 확확 대첩. 아수 인는 오면 10데 10 미지. 야, 불뱀. 10 13 대무. 아. 야. <웃음> 나 지금 불뱀 2 0까지안 가도 이미 <웃음> 예, 예, 완성도에 있었네요. 어, 순이. 한 턴의 경기를 끝냅니다. 아니, 왜난 광역기 없음. 물필이? 와. 진성 다음 턴 실수하지 맙시다 첫보 내고 방화상인 내고 쳐야됩니다 동체 에 빵꾸났어 임마 이러면 동전 써야겠네 로크 훌라 훌라 동전 방화상인첫 보원 때리고 때리고 내리고 내리고 막을 수 있겠니? 어 든든한데? 한방에 이렇게 나오니까? 북한칸이 그만큼의 파워가 없을텐데? 크 그... 그냥 있길 바라는게 맞는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시간 없어 나도 향수 눈이 있다 어? 이 정도면은 뭐 신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지금 안 했으면은 죽었었나죠에빵빵빵빵빵에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막이 안 죽이면 지지 않냐고? 저 팔길이 다 본체에 박히는 게 아닌데? 아아 아. 아파 아파. 근데 그냥 훈령을 썼으면은 그게 그래, 상관없어 그게 그래, 상관없어 어차피 그거 모하그가 두개였어가지고 내가 고텔 나오게 죽어 똑같애 규탄 안나왔으면은 아니야 규탄 안나왔 면은 아니야. 주타안 나왔으면 다 그러면은 잘 봐. 나, 나, 나, 술사 아니다. 봤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뭐야, 아하. <웃음> 너도? 나도? 야, 나도.